또 구경 왔습니다 이 우리 응원봉이 귀엽죠 네자 이제 캐릭터 소개니다 우리 콘서트 대입부터 드리겠습요 아, 이걸로 스티커 사진을 찍는 거구나 아요거 찍는 거야? 찍어볼까? 내할수 <목소리> 아, 네, 있어 수영선생이 어떻거 똑같이 어? 어? 뭐야 또 있어? 뭐, 뭐해 또 있어 왜 고르는 거야? 내가 할수 있어 어 인생 각보다 잘하자 이거 할 때마다 모르겠어아 <웃음> 어? 두 종류. <웃음>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? 이 <웃음> 네, <공개하시죠. 웃음> 좀... 내가 그린 거 내가 그린 거아 어렵습니다. <웃음> 일단 하면 방이 꽉 차겠는데 재밌어요? 예이. 재밌어요? 뭐가 재밌어요? 내일 왔어요 내일 왔어요 진짜로요? 근하고 네. 맨날 왔어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되게 귀엽다 다 먹어야 되겠다. 하나씩. 음, 너무 작은데? 나도 하나씩 타야 되겠다. 이거. 이게 부채가 몇 개예요? 총? 나한테 안 맞는 거 아니야? 이 그립톡? 그립톡? 음. 귀엽네. 됐어나다 샀어. 안요 아, 네, 너무 많이 샀지. 아유. 애플 페이 돼요? 네. <웃음> 내 권은 또 내가 하나씩 갖고있어 애플페이 돼요? 예 됩니다, 여기 편하네 얘는, 얘는 뭐하면 주는 거예요? 다이 엄지손가락 넣어서 하는 거예요? 이렇게? 네 맞습니다 <목소리도> 금액별 증정서데 장성 음 타폴룸이니까. 좋습니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거는 다른 분들은 오시는 분들을 오시는 분들한테 저는 하나 먹었으니 네네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오, 잔뜩 샀네 잔뜩, 잔뜩 샀네 네 끝났나요 네 잔뜩 샀습니다 응. 눈동자 칠해도 돼요 눈 눈동자 칠해도 돼. 뷰 한번 그려볼까? 네 고맙습니다 잘 구경했습니다 재밌게 구경하고 가세요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 네.